아, 아니, 이따 맥주 한대 한 먹으면 안 돼? 아, 우리 항상 뽑기를 싫어해. 땄지. 원 딱지. 원 딱지. 진짜 너무하다. 하루 종일 저러고 있을 것 같은 거. 맨 그러겠지. 조용히 좀해 주겠니? 서큘레이터 서큘레이터가두개인 이유는 s 또 저희는 경 i 캠퍼 그걸 n g c h a Kempo. Kuru Bugohana, they are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 트럼프에 가서 뭘샀느 네. 지금 이렇게 테이블에 정리가 안 되잖아 이거를 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네 이거 좀 넣어봐 내 네, 소중한 맥주 맥주를 이렇게 이거이 정리 안 되는 애들다 씹어놓은 거야. 이렇게. 다 넣어봐. 한풍풍기라넣양파매 넣었는데. 다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려고 근데, 내가 산 거야. 잘 샀네. 카즈미 제품이고 이게 얼마냐, 9,500원인가? 이게 싹 써? 응. 이 정도 퀄리티에 음. 카즈미께 괜찮아, 카즈미 나. 카즈미 것도. 요거랑 탄색 있지만 탄색이 어울리지가 않아서 디자인이 이쁘네. 근데 그러니까 탄색도 이뻤다, 맞지? 응. 근데 되게 광고같이 한다. 아이씨. 아, 불량입니다. 아, 우리 항상 뽑기를 실패해. 이게 또 어떻게 불량을 받았냐. 아. 열심히 찍었으나 제 품이 도와주지 않은 잘 가라 아... 아니 일단 맥주 한캔한잔 먹으면 안 돼? 아, 분속이야 아니야 짠 에레 우리가 그렇지 뭐 미지근한데 아, 기분 다이야 <놀람> 집에서 만들어 온 양념장 i o top floor. 더 먹어. 더 먹어. 면좀더 먹어. 아, 배불러. 나 배부른데 이거 더 먹으면 안 돼? 면 좀만 더 가져와. 아니, 면은 먹은 건 맞긴 해. 기다려 봐. 내가 먹고 나서 배불러. 야, 내가 더. <웃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몇짝 거랑 남았다 거. 이제 도망가. 너 잡으러 왔어, 갈매기가. 이제 도망가. 도망가야 돼. 나있지 어. 마시는데 배불러 짠 파리 씻자 저 갈매기는 혹시 갈 생각이 없게아저 지금 노르고제 눈이 옆에 달려있잖아요 우리 쳐다보고 있어 저거 안본 척하면서 와 진짜 양 이게 뭐람? 질서도 없이. 오래좀 이상한 것 같아. 과자 먹는. 하루 종일 정리하는. <웃음> 벌써 맥주 한개다 먹었어? 나나 나 아직 진짜 많이 남았는데. 저늘 우리가 먹을 거 my heart so I can feel the ball with all my soft o u 嗯嗯嗯嗯嗯嗯嗯嗯 아 근데 곱창 여기 와나 진짜 곱창, 곱창 맛있어 여기 시켜먹은 적 있잖아 응 이거 맛있어 근데 그때도 내가 제대로 안 먹었었거든 응아 근데 진짜 맛있어 여기 곱이 진짜 맛있어 I'm 좀 해놓고 들어가자 응, 응. 아 그냥 놓고 자자 아침에 not sure. I'm n 강림 이주가 신주만에 폭격했었지. 그리고 같은 날 괌, 홍... 그래서 거기서 일대. <웃음> <웃음> Wow.